사전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네. 신분증을 안 가져와서 지금 직업 신분증이 없어가지고요 다시 집에 가야합니다 네. 네. 삼층 올라가고 네. 음, 티가 안 나네. 투표인줄을 여기 찍었는데 티도 안 나네요 하이언마스크를 하고 올걸 그랬어요 아쉽네요 어쨌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왜 사전투표를 했냐면 15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장에서 손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씌워요 양손 다요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란 종이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놓고 접으면 훨씬 잘 접히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재밌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손등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오는데 그거 비니장갑을 벗어도 너무 손 소독제가 너무 촉촉해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찍었는데 안 보여서 너무 아쉬웠고 음. <웃음> 이 영상 원래 편집 안 하고 그냥 쭉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럼 투표 꼭 합시다